왜안 오냐? 여경아, 왜 이러니? 지각하지 않기를짠니 전장하겠다. 출구가 엇갈려가지고 어쨌든 만났습니다. 아니 뭐 가방 말고 하나를 가도 바리바리 써들고 왔어? 바리바 이거는 옷, 이거는 카메라가 여러 아니, 개 응. 지금은 광명으로 갑니다. 여윤씨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인사해주세요. 그니까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가 지금 요 안녕히 계 갑니다 경주 저희 경주 도착 잘... <웃음> <웃음> 언제 올리실 건가요? 이거 몰라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영상 <웃음> 오늘 비올줄 알았는데 저희 택시를 타고 숙소에 짐을 일단 놓고 밥을 먹을 거예요. 주소 말씀드리면 되나요? 경주 공부요? 네. 공 네. 공과 앞에 가면돼요 여기는 황리단 길입니다. 사람이 오지게 많죠? 차도 많아요. 저희 이제 숙소 다 와갑니다. 너무 예쁘죠? 대기. <웃음> 오케이. 바로 앞에서 헤맸네. 소리 들으면 빨리 들어가세요. 오케이. 아. <웃음> 음. 이쁘네 나는, 나는 근데. 어. 그럼 그래도더 비싸게 하지 마. 그 누가 그게 아니잖아. 응 어. 근데 그 뷰가 아니네 그 대신 그러니까. 아, 아쉽네 뜨거운다고. 아쉬워요 음, 저희는 화장실이고요 여기 너무 깔끔해가지고 더워요 근데 방이 좀 아쉬워요 저희가 예쁜 그 인스타 감성 그 창문을 원했는데 그것이 좀아쉽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 핸드폰이 뜨거워지고 있어 메뉴가 나왔어요 이것도 시킨거예요 응. 이게 나시고랭이고 응. 이게 볶음밥? 나시고랭 샤오.. 뭐.. 응. 맛있기도 하고 응. 면에 이거 치 치킨, 치킨. 자몽에이드 하나로면... 저 생크림 케이크... 딸기이 아, 사람 왜가뭔는 걸까요? 가 뭔가... 뭔가... 뭔가... 뭔동 뭔가... 뭔가... 뭔가... 아가 뭔가... 뭔가... 뭔가... 시원한 잔토스팟 현장입니다 음. 아니 데가 이렇게 떴는데 왜비가 와. 요경아 왜 그러는 거야? 그가 와. 가라가 와. 여기가 와. 가 와. 여가 와. 여기가 와. 여기가 와. 여 여기가 거여기 오, 이리 먹자. 어, 여기 들어갈서 아트박스 너무 시원데 아니, 여긴 좀. 옷을 다. 숙소에 들어가서 웬 옷을 다 벗고 싶어요. 아, 나 지금... 지금까지 완전히 깜범벅이야. 지금은 6월인데 말이죠. 8월 날씨 같아요. 저희 쪄죽 거 같아요. 6월에 경주는 최악입니다 비취합니다, 비취. 오오오. 저희 이제, 숙소로 가보려고합다다저이 엄청 많다. 옷집이다 우리 스타일이야 저희는 이제, 저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희는이가 저희는 아, 이제, 저희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는 주카드로스 음음 치즈랑 감자 먹는 것 같아요 알싸한 마늘맛이요? 스타벅스 도착 스타벅스에서 한잔 때리고 이렇게 풀밭을 따라서 걷고 있어요 지금 첨성대를 가보려고 해요 저 멀리에 연이 날리네요. 연이 오랜만에 연 본다. 그치, 여경아 연 어, 보여? 어, 그러네? 네, 너무 좋아요. 어, 푸르푸르 어. 여기도 푸르름, 저기도 푸르름. 녹차 받은 거 같아. 네, 응. 이거 저거 인사템인데, 저거 멀리 풍선. 봐야지. 저 시력이 좋아진다고. 아빠가 맨날... 초록색 보라 그랬는데, 네. 시력 좋아진다고. 영아 이거 인사템이다, 이거. 아, <웃음> 인사템. 네, 더 커야 돼. 탈락. <웃음> 지금 청성대를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와서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하늘도 오늘 진짜 너무 예뻐. 기분이 왔던가요? 빨리 해줬으면좋겠어 맞아요 저희는 지금 야경을 보러 왔거든요? 근데 아직 해질 역이네요 여기 예쁜데? 많을 것 같아 진짜 많아 보러가자 귀여운 작은 꽃밭이 생겼네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핑크뮬리라는데 핑크뮬리가 어디있죠? 경주 핑크뮬리에 핑크뮬리는 10월달쯤 볼수 있는데 원래 음. 여기가 첨성대 이렇게 주위에 꽃밭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여기 저기 해지기 전에도 다 찍어야지 이쁜거응 그러겠네 빨리 와 <웃음> 이렇게 또 떠나는 빨리 와봐 와. 여정 저희는 이제 아, 사진을 녹화해요? 다 찍어 가지고요. 이제 40분을 다시, 걸려 집에 한번 가보도록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삼성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라고? 약간 그림자만 보여. 잠깐만. 삼성대만 찍어 줄. 저희는 삼성대까지 클리어를 하고 숙소로 갑니다. 안녕! 오늘 이마보 클리어! 아니, 원래... 아니 내가 열어볼게. 야, 일단 들어와. 어! 여기 와! 아, 들어와, 일와 <웃음> 야, 야, 야, 야 네, 그렇지. 그렇지. 왜, 신고 들어와? 따님, 왜, 죠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이게 바로 조식 빵인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먹을것 같아요. 어떡하냐? 가져가. 가져가. 너 가져가서 먹어라. 지금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저희 오늘의 의상입니다. 저는 꽃이고요. 여경이는 노랑이네요아불다꽃이어 꽃밭이야 꽃밭. 여기는.. 대릉원인가요? 죠 네? 마총 천마총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그렇다. 그냥 그렇다. 그나마 나무 그늘이 있어서 조금 낫네요.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고 아주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미치겠어요. 지금 다 땡볕을 지금 계속 꺾고는. 아 어, 너무 힘들어. 8월 날씨 같아. 8월 한여름. 음. 저희 이제 나갑니다. 음. 안녕 천마종. 저지엔 우리 밥 언제 먹을 수 있어? 아니, 지금 거의 한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지금 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안녕하세리 안녕하세요. 안어하세요다세요 저도 <목소리도> 우리의 썸네 여기 <목소리도> <맥이> 어디? <목소리도> 경주. 지금 금장대를 가고 있습니다 <웃음> 너무 더워서 택시 탔어요 지금 여경이가 이 금장대 나룻배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저기 끝에서 오겠습니다 저기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신발을 받고 오는 것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 보면 다 누워 계셔요. 앉아서 쉬고 계시고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주말에 오면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저희는 지금 평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널널하게 보이고 있어요. 아예... 웃어야 되는데 웃으냐? <웃음> 웃음이 나오지 않는 여름의 경주입니다 지금, 지금 6월이잖아 아, 못올것 같아 5월에, 5월까지 경주 오케이인데 아, 6월은 안된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요 이제 서울로 다가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서울 가서 맛있게 집밥을 먹고 한숨 때려 자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음. 진짜, 진짜 맛있는데? 음. 아까 진짜 잘잡더라 나? 응. 내가 졸리다 있잖아. 양간눈 뜨고 자던데? 진짜? 저희를 피하는 저희의 반법여경인 가디건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경주빵 사러 왔어요 여경이 경주빵을 사고 이제 집으로 가볼게요 다시 짐을 찾고 KTX 타러 가야합니다 안녕 1 0빵 먹으러 왔어요 1 0빵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 어디야? 뜨거워서 아무도 안 나. 오케이 진심 아무도 안 나. 이제 서울 간다. 집으로 꺼. 더위에 익어가지고 어 너무 더워. 너무... 요 진짜 너무 살인 더위였어. 경경아 집 간다. <웃음> 너 내일 출근 잘해라. ㅋ 리 ㅋ 잘 있어라 데이지꽃 <웃음> 오늘은 몇 걸음을 걸었냐면 <웃음> 오늘 얼마 안 걸었는데 여명아. 거의 만복만복 만보, <웃음> 저희 정말 하루 2만 보씩 열심히 걸었어요 <웃음> 얘 진짜 올해 들어 최고많이 걸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웃음> 절대 없죠 오늘 32도였다 35 한 <놀람> 번만 <놀람> oh <no. 놀람> <놀람> yeah. 오호. 아 힘들어 발씻었어 아니 빨리 내려 <웃음> 이것이 말이야 아, 저희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남의, 남의 침대에 발을 올려 그렇지 발을 올리다니 아주 못난 친구일세 <웃음>